그 주변으로 작은 구멍이 몇개 있는데 네 저는 네관련된다 안녕 동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의 트렁크는 부모님이나 형제분들이 싸주시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져 오시게 되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지 않은 경우야 상관이 없지만 두세 시간 이상이 걸리게 되면 트렁크에 실린 음식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겨울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세단형 승용차의 트렁크에도 히터와 에어컨의 바람을 보내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자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트렁크에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식약청에서 외부 온도에 따른 자동차 트렁크 및 식품의 온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트렁크에 보관한 식품은 2시간 이내에 섭취를 해야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조사가 되었다고 그래 그럼 이렇게 트렁크에 신선 편의식품들이 들어 있을 때 여름철에 차가운 바람을 넣어주고 겨울철엔 따뜻한 바람을 최대한 차단시켜주게 되면 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 그럼 바로 트렁크의 바람은 어디서 나오는지와 또 어떻게 해야 바람이 들어오고 차단되는지를 알려줄게. 그 전에 먼저 내기순환 모드와 외기순환 모드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내기순환 모드는 차량 안에 가두어진 내부의 공기로만 순환시키는 방식이고 외기순환 모드는 차량 앞쪽에카울을 통해 유입된 공기가 자동차 내부에서 순환을 하게 되고 다시 뒷유리 밑에 환기구를 통해서 조금씩 배출이 되는 거지. 여기 차가 한대 준비되어 있는데 트렁크를 열고 설명을 해줄게. 대부분의 세단형 승용차는 이렇게 위쪽에 트렁크 등이 있고 그 주변으로 작은 구멍이 몇개 있는데 바로 이 구멍으로 바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정말 바람이 나오는지 은박지를 붙이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 구멍에 은박지를 붙이고 시동을 걸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키고 바람의 세기를 강하게 해볼게 그리고 먼저 바람의 방향을 내기 순환 모드로 해볼게 구멍에 붙인 은박지가 아무 반응이 없지 다음, 바람의 방향을 외기순환 모드로 바꿔볼게 보는 것처럼 구멍에 붙인 은박지가 바람에 날리는 게 보이지 본 것처럼 이렇게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내기, 외기순환 모드 설정으로 넣거나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트렁크에 신선 편의식품이 잔뜩 실려있을 경우 여름철엔 에어컨을 켠 다음 외기순환 모드로 설정을 해서 찬바람이 트렁크로 들어가도록 하고 반대로 겨울철엔 히터를 틀게 되니까 내기순환 모드로 설정을 해서 따뜻한 바람을 차단시키게 되면 좀더 신선함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번 명절에 너무 과식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젠 긴 명절 휴가도 지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네요.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간 듯 하네요. 다시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찬는 네, 내관리한다. 네 수고했어. 동TV